모자뜨기 에필로그 2007년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첫 번째 시즌 시작 그리고 2022년 모자뜨기는 시즌 16이 아닌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지막을 앞두고 지난 15년간의 온기를 여전히 간직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실로 따뜻했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모자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다 칠드런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허정원입니다. 저는 은우 엄마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우 아빠 정환일입니다. 최장 봉사자가 될것 같아요. 김정순입니다. 모자 세이버로 활동했던 김혜진입니다. 모자 세이버로 활동했던 우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락이라고 합니다. 앤더소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광입니다. 세이브드 칠드런 정태영 총장입니다. 은우 엄마 진영이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참여했던 마음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참여하게 됐고요 우리 은우도 사랑을 나누고 뵙풀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DB 작업을 하러 본사에 왔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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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드는 모자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자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모자를 완성을 못하고 제출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완성도 해보고 싶었고 이런 좋은 캠페인이 있다고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모자뜨기를 계속 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서 모자뜨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이렇게 끝날 때까지 그냥 지속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와 함께한 15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단체로 참여를 해준 경험이 있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썼을 거라는 걸 음. 생각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했고요 저도 그 모자를 어 현지에 잘 전달해야겠다는 뭔가 의무감이 또 생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이캠페인에 참여했었어요 이 뜨개질이라는 건 여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다 라는 걸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모자를 통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웠던 그 엄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엄마가 기뻐했던 모습은 정말 그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군대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휴가를 나왔더니 어머니가 모자 뜨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그냥 휴가 때 시간 조금 쓰면은 그냥 빠지는 연도 없이 전부 다할수 있겠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 세이버를 하면서 여기저기 강습을 많이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강습을 나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표정도 굳어있고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강습을 듣기 시작해요. 근데 강습을 점점 진행할수록 어, 열악한 외국에 또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표정도 짓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하는 게 어, 이 아이들의 생각에 조금은 변화를 가져왔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약간 보람을 느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즌 14가 정말 역대급으로 참여자분들과 그리고 모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인력이 어 최다의 모자를 처리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즌 동안 사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적이 마치고 또 해외에서 아이들이 모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의 후원금을 통해서 잘 성장해 나갈 거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습인데요 여러 대상자 분들 중에서 한국어 소통이 잘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뜨개질을 가르쳐 주고자 손짓이랑 뭐 몸짓이랑 뭐 짧은 영어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줬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안녕 모자뜨기 행복이었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더 자신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가 커나가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종료가 된다기보다는 제 역할을 다 완수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런 좋은 뜻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저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되게 오랫동안 함께한 걸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음, 이제 보자 뜨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만큼 더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세이브 더 r 드런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아쉽고 앞으로 세이브 더 r 드런에서 하게 될 활동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종료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어, 새로운 캠페인으로. 아마 더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모자를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또세 a v e the 이 앞으로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움츠러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라든지 여러 자연재해로 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모자뜨기 행사에 참여해주신 참여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신생아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제는 모자뜨기를 보내주어야 할 시간 지난 15년 산모와 신생아들은 여러분 덕분에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 더칠드런은 오늘의 만남을 잊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자랄 적에 무료한 일을 겪고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큰 도움을 할수 없고 시작하게도 친 손자 손녀들 생각하고 먼데 있는 나라 아기들의 뜨기도 건강하게 바랍니다 그거 모자 쓰도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만 그걸로 만족하는 거아요 그동안 모자뜨기와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ave the Children.